오늘은 정말 간만에 립 발색 리뷰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바로 블랙루즈에서 나온 에어핏 벨벳 틴트 신상 5종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루즈 에어핏 벨벳 틴트의 신상품의 시즌명은 블루밍 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요 블루밍 가든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트렌드 컬러인 클래식 블루랑 블루밍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요 블루밍 가든의 실제 5종 발색을 보고 특징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29번 핑크 무궁화 가든을 발랐는데요 굉장히 생기있어 보이고 피부 자체가 톤이 업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발색 영상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사용할 컬러는 망고 튤립 가든입니다 탐스러운 망고 튤립이 생각나는 색상이에요. 위에 색감을 참고해주세요. 를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립을 먼저 준비해주시고요. 턴다운된 브라운기가 감도는 오렌지 컬러입니다. 오렌지 같은 느낌보다는 진짜 튤립 같은 색상이에요. 두번째 컬러는 핑크 무궁화 가든입니다. 살짝 쿨한 느낌이 드는 핑크 레드 컬러입니다. 실제로 바르니까 핑크가 더 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 컬러를 좋아하는데요. 더 발라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은 붉은 동백 가든입니다. 정말 진한 레드 컬러의 색상입니다. 레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컬러예요! 레드 컬러인데 살짝 핑크색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레드 컬러를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만한 컬러예요. 말린 데이지 가든입니다. 딥 칠리 레드 컬러의 말린 칠리 데이지 컬러. 실리 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딱 맞춤된 컬러 지표입니다. 실제 색감과 가장 가깝습니다. 한번더 발라봤어요. 마지막 따스한 달리아가든 완전 깊한 브라운 컬러입니다. 달리아 꽃의 브릭 컬러를 섞은 듯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컬러는 가을에 발랐을 때 포인트가 될 만한 컬러라서 한두 개쯤은 기본으로 꼭 가지고 있으셨으면 하는 컬러예요. 자, 지금까지 블랙 누즈 에어피 벨벳 티트 신상 5종 제품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되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